환자도 많고, 0 0만 100만, 100만, 1 0 심혈관계 질환 들0 되게 많아요. 우울증 환자도 많고, 우울증 0기 100만, 100만, 100만, 100만, 100만, 100만, 100만, 100만, 문0 0만1생0만1 이 통계 자료는, 어, 15년 이상 장기 추적 관찰한 건데요. 이게 생명의 위협이 됐던 아주 심각한 치명적이라고는 목숨이 위협될 정도의 치명적인 그런 게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. 어,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그, 대출을 했는데 복리이자로 그이 빚을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빚이 엄청나게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감당을 내가 충분한 자산이 있어서 뭐 그거를 갚아 나간다면 뭐 이렇게 쭉갈수 있겠지만 감당이 안 되면 중간에 가다가 파산하잖아요. 파산 이 세상을 하직하는 거죠. 그런 일들이 점점점점 점점 누적되면서 증가된다는 거 이쪽을 보면 더 심각하게. 이거는 생명이 끊길 정도의 되게 큰 문제고 이거는 그냥 심근경색 또는 부정맥 이런 그런 심장발작 같은 그런 문제들이 나타난다는 것이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Thank you.